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0보다 크면은 그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. 어허,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죠? 그 X축. 오케이, okay, 맞아요. 퍼펙트. 그리고 0이면 하나밖에 없어요. 교점이 그 같아져요. Uh -huh.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uh -huh. 해가 없어요. Uh -huh. 어, 그러면 그 가까운 경우에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요? 이렇게다가 uh -huh. Uh -huh. 그렇게 두개 uh -huh. 자, 선생님 말, 말한 거잘 들어봐.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해가 없다! 네? 그렇지! 아, 좋아. 해가 없다 땅땅 써주세요. 여기. 자. 이, 그건 이 경우 이제 확인한 거지? 이 경우에는 네. 해가 없다. 자, 이제 이 경우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이번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성을 그려도 될것 같고. 흠.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맞나요? 네. 오케이. Okay. 자, 그럼 이 경우에 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? 오케이. Okay, 퍼펙트. 컬러 해보니까 이거 이제 너무 잘 풀었어. 아.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와요? 아니요. X가 그... 양수일 때뭐 뭐고, X가 뭐뭐 뭐일 때뭐 뭐다? 이렇게 나와요. 이거일 때는 결국 해가 없었지만, 이거일 때 해가 이거였지. 그럼 해가 없는 거는 무시하고, 이거일 때 해가, 해가 이거다가 나오는 거지. 오케이. 어... 오케이. 어. Okay. Okay.